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이어지는 피규어는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. 빨리 본체 꺼내볼게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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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도 보시기에 그냥 별거 없는 포징이거든요 근데 이 망토가 또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박력 있습니다 괜찮아요 멋있어요 별로 크게 가동하지 않고 잡은 아주 기본적인 포징인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리얼한 감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그 발, 부츠 아 저기 참 거슬리네요 이펙트 파츠 한번 사용해서 포징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